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 전두환 지휘밭은 어, 우리가 어, 지금 그 이후로는 처음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어, 그동안 최근에 전두환 손자 전우원 군의 양심 고백과 비자금 폭로와 관련한 어, 줄기찬 여러가지 많은 그 사연들과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어전 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어 또한 전 의원의 신변을 보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에서 모이신 여혈 동지들이십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지금 속초에서 오셨는데요 어 오늘 이 기자의견은 어, 여기 앞에 쓰여있는 현수막에는 날짜가 3월 29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날짜를 바꾸지 않고 오늘 4월 13일 그대로 갖고 온 이유는 어, 전 의원의 어, 그동안의 폭로, 전두환 비자금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어, 전전 어, 의원군이 어, 서울경찰청에 어, 들어가서, 어, 마약 투약과 관련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벗어한 일이기 때문에 전 우원군이 폭로한 전담 기자금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어, 취지로 우리가 서울 경찰청 광역 수사대 앞에서 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우리 전단심판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 관심을 가졌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전단심판 국민행동에 연락을 해오면서 전단심판 국민행동이 그 동안에 전두환의 사주와참여를 촉구해온 유일한 시민 단체로서 어더 이상 늦기 전에 속히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개최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와 같은 어 응원을 받아서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각자의 생업 전선에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의원의 양심 고백 이후에 전 의원의 신변 보호와 그리고 전담 비자금 수사와 그리고 불법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우선 어 우리는 어 3월 29일 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전 의원과 관련된 전 의원의 양심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어전 의원을 따라서 또 수많은 당시의 5.18 대원군이나 그리고 오공의 핵심 부역 세력들이 양심 구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3월 29일 마포청사 앞에서의 현수막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5.18 명령께 어,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어. 기독교 신앙에 기유를 해서 그런 신앙의 힘에 의지해서 전 의원군이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양심 고백과 그리고 비자금 폭로와 자기 조부, 조모, 그 자기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가차없이 이렇게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어 우리가 오늘 어 시민자유 발언을 우리 장미옥 선생님이 잠시 후에 해주시겠고 그리고 우리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의 상인 고문이신 우리 전태삼 선생님께서또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고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 는 유지 중에 하나는 우리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과 여기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양심 고백한 전우원 씨의 신변을 보호하기를 요청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불과 한 다섯 시간 만에 수백 명이 여기에 서명을 하였고, 앞으로 더 우리가 길게,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국민건익위원회에 우리가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우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전 의원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전국에서 우리 단체에 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심판 국민행동이 그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전원시의 신변보호 요청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해 왔고 이것들을 지금까지 밑받침 해오면서 졸업해 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지금 동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멀리 속초에서부터 그리고 바쁜 일상을 접어두고 여기에 오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민 서명, 이 구글, 어, 서식은, 어, 500개 이상의 단체 대여방과 텔레그램 방과 카카오 단체방, 그리고 밴드와, 어, 이런 곳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 전원시의 신변 보호 요청을 위한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 있고, 어,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숫자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 결과물을 다, 어, 어, 모아서 우리가 이것을 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원 씨의 신변을 보호 요청하는 그 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어,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어, 불철주야, 정말 어, 뜨겁게, 그리고 깊은 고민과 그리고 전 의원 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의 동지, 우리 장미옥, 어, 동지께서, 어, 시민 자유 발언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장미옥, 우리 동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택에서 온 주부 장미옥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전 우원군의 폭로로 인해 그동안 오욕에 쌓여 있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비자금을 도와주신 분들도 전 우은군처럼 양심 선언을 하여 그동안 미납된 추징금 900원대를 전두환 일가가족은 즉각 납부해 주시고 떳떳하게 사용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산법도 즉각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전단 추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미납된 그어이 추진금을 반드시 어 이행하기를 응, 촉구합니다.